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내 상대방이 왜 나한테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의아해지거나 혹은 조금 기분 나쁜 상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때가 있을 텐데요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요 나도 어떤 순간에는요 내 상대방에게 이런 느낌들을 안겨 줄 때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면 우리 관계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는 중이시라면요 한번쯤 참고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개팅을 했는데요 남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받고 나니까요 나는 기분이 좋기는 한데요 아직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해서요 그 사람의 감정만큼 그 정도는 아닐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나 느낌을 충분히 줬고요. 나도 느꼈어요. 또이 사람이 큰 결격사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요. 나름 이 사람 꽤 괜찮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나도요. 그 사람을 쌀쌀맞게 대하거나 밀어내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그 사람이요. 자꾸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해올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보통 이럴 때 우리는요.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분명 느끼는데도요.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요. 조금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조금 집착을 하는 사람인 것 같다. 혹은 그 사람이 조금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내 마음속에는 다른 부분은 참다 괜찮은데 저런 행동은 좀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남자는 요내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기는 한데요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접근방법을 조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어찌됐든 지금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을 만큼 나를 좋아하는 마음 상태인가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좋아하는 만큼 나도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원하고 있다는 라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내 마음이 좀 불편해졌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러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됐을까요 내가 내 의지나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압박을 받는 것 같고요 부담을 느끼는 마음들이 들어서겠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탈락되지 않게 도와주려고요 그런 행동이 없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행동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좋은 뜻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이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나도 잘해 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행동이겠죠 그렇게 전달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내 말을 수긍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순간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나한테 듣고 나니까요 자기가 뭔가 실수했다는 라 생각이 드나 봐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 행동을 안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행동을 했던 일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나라는 사람에게 더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또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그 불편해진 마음 상태로 나라는 사람에게 내가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라 이래서 그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좋게 봐달라고 설명을 해올 거예요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또이 말을 들은 내 입장에서는 요이 말이 또 조금 불편해져요 왜냐면 나도 그 사람이 불편해서 그렇게 해온다는 걸 이해를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내가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또 그렇게 해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좋은 말로 그 사람 마음을 안정시켜 주자니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쉽게 착각하거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말을 주저하게 될 거고요 안 해주자니 그 사람이 조금 꿍에 있거나 토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또 걱정을 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만 보자면요 그 사람은 어찌 됐든 처음부터 그냥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었고요 잘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된것 같네요 근데 나쁜 실수도 아니고요 단지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 사람하고 잘 가보려고 이 사람의 이 행동을 좀 멈추게 해주려고 그런 뜻으로 그 사람에게 내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 사람은 또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불편함을 또 갖게 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행동을 조금 더 격하거나 급하게 해오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역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 사람 진짜 왜 그러지? 아 내가 저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 너무 싫어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나나 내 상대방은 서로를 원하거나 좋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거나 조금 다르다라는 조금 급하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그러겠죠. 어떤 남자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자가 남자를 참 많이 마음에 들어 했나봐요 남자인 나도 요이 여자가 제법 매력적이고 괜찮은 것 같이 느꼈거든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조금 천천히 알아가 보고 싶어요 혹은 여자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요이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라 미묘한 느낌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남자가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하고 잘 되고 싶다는 라 그런 마음도 분명 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남자도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니면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자가 나에게 난 당신이 참 좋은데 당신도 내가 좋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들이 요 결국 남자 입장에서도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는 해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내가 이 여자를 지금 좋아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다 표현을 해주기에는 아직 데이터 수집이 잘안된 상태다 보니까 그게 섣부른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솔직한 자기 감정의 표출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 듣고 싶어하는 충분한 대답을 못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마음과 다른 느낌이 드니까 그 남자의 마음은 나와 같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앞에 남자의 경우처럼 똑같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물어보게 되거나 유도하는 질문들을 하게 됐을 때 남자도요. 그 여자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는 건 아닌데도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다소 불만족스러운 대답을 전해주면서 여자의 마음은 또 불편해지거나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역시 다 같은 이야기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 둘다 자기는 상대방이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때도 있다는 거고요 다른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충분히 느꼈는데 그게 다소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보다 과하거나 큰것 같이 느껴졌을 때 역으로 의도치 않게 그 상대방들의 마음에 불안 심리를 조금 던져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요둘다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냐 질문을 하는 사람이냐 대답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중심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예전에 내가 소개팅을 나갔을 때 어떤 남자가 저렇게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해 오거나 확인받고 싶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전에 내가 어떤 남자에게 저렇게 다가섰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해가 안 가셨던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내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역시 성별이 바뀌어도 동일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내 마음이 어떤 흐름을 탔을 때그 마음에 집중되다 보니까 가끔은 내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잘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 아닌 실수를 만들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 상대방도 요 자기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실수 아닌 실수들을 해올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불편한 생각이 들었을 때내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라 것보다는 그 사람도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느껴지게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사람 마음을 좋게 바라보기도 수월할 거고요 그걸 이해해보기 위해서 나도 예전에 그 상대방에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럴 의도로 한게 아닌데 내 네, 상대방이 서운해 했었는데 라고 돌아보신다면 내 마음도 평온해질 수 있고요 상대방과 내가 진짜로 잘 가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또내 생각에 심취해서 내 감정의 흐름이 중심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의 변명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더 불편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일을 만들 때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연애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거라면요. 그 사람을 나도 예쁜 시각으로 바라봐 줄수 있고요. 그래야 그 사람도 나를 예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